이, 이 옷이네, 한 1992년도에 입었던 옷인데 근데 다 항상 항상 22년 입었지만 또 거의 다 너덜너덜하지만 또이 옷만 입으면 제일 편하거든, 제가. 어, 그때 나 혹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대한극장 밑에 양복점이 들참 많았다고. 양복점 한 군데는 항상 일곱 시면은문 열어놓는 거거든. 그 집은 그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거. 보통 보면 9시, 10시에 문을 여는데, 그 집만은 7시 30분이면 정확히 문 열고, 2시간 30분 정도는, 2시간 30분 정도는 상당히 그 좋은 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항상 양복 하나하나 저도 정성을 다 하는데, 그분한테 좋은 그 인연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장사가 양복점하기 어려웠을 때, 아, 이제 망하는구나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좀 고등학교를 그 당시, 그 양반이 뭐, 야간고등학교 를 다녔답니다. 그데그어려 그제 6 2월 당시 다 어려운 시절 아니겠어요그러니까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이 양복 한 번씩만, 나 하나씩만 해주면 내가 살 텐데. 그리고 30명한테, 친하다는 층, 친구들한테 한번 다, 그 당시 어렵지만 한 번씩만 양복해 볼수 없겠냐고.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다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편지를 다 보냈는데, 다들 그 당시만 해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양복 사이을친 친구, 친구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딱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 참 돈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를 니를 위해서 그래서 뭐큰건 아니지만 그냥 옛날 말은 옛날 말은말하 말은 그냥 사글쌀 방에서 살었어 요새 전세방으로 갈라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러니까 너 양복을 요새 말하면 한 이만 원이면 한 삼십 벌. 내가 이렇게 사줄 테니까 한번 나도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 나 오니까 그 30일, 30 하루에 하루에 하나씩 한 달로 30일 정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 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30벌, 30벌, 30벌 돈을 주고 갔답니다. 근데 그, 그 친구가 너무 너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냐면 저 친구도 생활이 넉넉치 넉넉한 친구가 아닌데 지난 하나 다. 야간고학게다 했다.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30벌 재벌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지들도 큰 집에 큰 부잣집에 가서 얻어 볼게 없대잖아. <웃음> 아, 옛날,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 요 정말 전부 다들 그랬더니 정말 정성을 다해야 다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옷씩한옷씩해 가지고 약한 36일 걸려서 그 옷을 한 벌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옷을 그 입은 친구가 나중에 건축업을 하게 됐는데 하는 것마다 입찰이 되고 그래서 그 옷만 입고 나가면 뭐가 일이 다 풀어진다 해가지고 재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옷이 좀 해지고 뭐 하는데도 그 옷만 입고 나가갔어. 근데 나중에 한 나이가 60이 가까운데도 몸무게가 그 몸무게. 왜냐면 그 옷을 맞출래야 맞춰야 되니까 그 옷을 입어, 그 옷을 입어보면은 내가 살쪘는가 안쪘는가 해서 열심히 그냥 그 옷을 25년을 입고 60이 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50대 안은 50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요새는 재벌이 됐고 그 사람은 대한극장 있는 데서 제일 그또 제일 잘 되는 양복점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게 제가 1970년대 들었던 이야기거든 우리가 이게 옷장을 한번 이렇게 볼때 2년씩, 3년씩 입지 않은 옷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 분들도 과감하게 그건 버려. 아, 과감하게 그냥 옷장만 채워놓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라는 말보다 도 버리는 것도 돈들 나갈지 모르겠어 나. 과감하게 누구 주라고 주고 버리는 게 안되면 누구 주고 줘야 되지 왜냐면 그게 인연이 안되는 것이 이것도 인연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오늘 이 옷이 이제 거의 너덜너덜해지는데도 22년 되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이 옷만 입으면 편하고 이 옷만 입으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저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다 마음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내가 좋은 길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제가 그처럼그 사람이 그 말이 그랬지그30벌 그 옷을 주었을 때 하늘하늘 얼마나 정성을 드렸겠습니까 하늘하늘 얼마나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성이 그 친구한테 간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이 30벌 옷을 해준 것도 그 마음도 고맙지만 그 갖다가 36일 정도 삼천번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천번 절하는 것도 설담을 한다 한 하나 할 때마다 자기의 업장이 녹아나는 거거든. 인간은 인간은 살면서 살면서 그러한 정성이 있고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어떠한 그 아주 지독한 또 독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 봤을 때그 복이 그로 간 거거든. 감사합니다.